점수를 매긴다 하면은 저는 90점을 주겠습니다 야 만족도만 따지면 저는 100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뉴 헤어 모발 성형외과 고용호 원장입니다 김용빈 원장입니다 셀프로 거울 주세요 아, 네. 저는 이제 헤어라인에 모발 이식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저는 제헤어라인에 만족하죠 그 전에는 훨씬 넓었었으니까 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굳이 점수를 매긴다 하면은 저는 90점을 주겠습니다 야 이게 이제 100점 뭐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니고 나르시스트인가요?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나르시스트라고 하기보다는 <웃음> 저는 그 전의 상태가 음. 굉장히 불만족이었기 었 때문에 하고나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보시점을 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보고 아, 저 이마 빵짭짜리 이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제 기준에서 내 이마는 난 마음에 든다 예, 이 정도고 어, 10점을 뺀 이유는 그래도 개선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더 이제 하게 된다면은 저는 약간 그위도 어, 스피드 이런 거 살짝 들어간 거 좋아하는데 없어요 없어서 이제 음. 만약에 조금 더 하게 된다면 은 그런 것도 살짝 넣고 위도스피드네위도스피 네. 음. 같은 걸 살짝 넣어가지고 조금 더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..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90점 음. 어. 제위도스피드 어때요? 아 괜찮으세요 <웃음> 괜찮아요? 괜찮아요 저 네. 가운데 있는 거 좋아해요 어. 저는.. 에, 저도 했어요 저는 이마 축소술 에, 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엄청 만족하거든요. 저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그 전이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만족스러워요. 만족도만 따지면 저는 거의 뭐 100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이게 이마 축소술에 어떻게 보면 한계죠. 높이만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부분, 이런 부분. 저는 그 라인... 옆으로도 넓어가지고 음, 라인... 옆을 네, 이제 살짝 좁히면서 뭔가 살짝 좁히면서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살짝 아쉽다. 음. 네, 이런 데 조금 더 채워지면 좋을 것 같다. 무슨 네. 말씀인지 네, 알겠네요. 그래서 개선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 점들은 굉장히 많아요. 음, 음. 네, 이 라인 그래서 음. 솔직히 점수를 매긴다면 음. 음. 저는 한 80점 여기 살짝 좁히고. 해드릴까요? <웃음> 나중에 여기 좀더 까지면 해드릴까요? 여기 좀더 올라가면 같이 하려. 하려면은 일찍 하는 게 나아요. 그래 <웃음> 그래야 이제 그 만족한 상태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. 그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음. 네, 치료를 이제 어느 정도 시행한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은 만족도가 훨씬 좋습니다. 음. 저는 너무 만족해요. <웃음> 너무 만족한데 굳이 아쉬운 점 뽑자면 네. 요거. 네. 그래서.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. 나중에 내가 여기 할 때가 오면 여기서 조금만 해, 해볼까? 아, 이런 생각? 그렇습니다.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,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열심히 댓글을 남겨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